울어요? 왜 울어? 응? 무슨 일인데 나한테도 말 못할 이야기예요? 왜 그래 언니가 오니까 나도 슬프잖아 왜 이렇게 울어요? 왜 이렇게 서글프게 울어요, 언니. 응? 말좀 해봐. 무슨 일인데? 왜 그런 건데? 응. 응. 내가 언니 떠날까봐 슬프다고요? 내가 언니를 왜 떠나. 이렇게 예쁜 언니 두고 내가 어디 떠나요. 뭐? 살? 살? <웃음> 아, 미안, 미안, 진지한데 웃어서 미안해. <웃음> 음, 언니, 언니는 내가 왜 언니 만난다고 생각해요? 내가 언니 외적으로 예뻐서 만나는 것 같아? 물론 내 눈엔 언니가 제일 이뻐 근데 난 언니 말투, 표정 하나하나 다 사랑하는 건데 언니가 살이 찌든 빠지든 나 상관없어 그 모습도 사랑할 거야 나 언니밖에 없는데 언니가 살이 찌든 말도 무슨 상관이야 영원히 언니만 사랑할 건데 그럼 언니살쪄도 사랑하지 그래도 언니가 살쪄서 스트레스 받으면 같이 운동해 주지 살이 너무 빠져서 고민이면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먹여줘서 살찌면 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언니 세상에 영원한 거 없다고 하잖아 언니 근데 난 언니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게 뭐든 싸워서 이길 거야. 그래서 내 사랑도 영원하게 지킬 거야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, 바보야. 진짜 난 무슨 일인가 했잖아. 아 언니 곁에서 안 떠나요? 응. 절대로 안 떠나 무슨 일이 있어도 언니 손꼭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음.. 나쁜 짓? 나쁜 짓 무슨 짓 하려고요? 뭐 바람 피고 막 그럴 거야? 다른 사람 좋다고 그러고 만나고 다시 나한테 돌아오고 막 그럴 거야? 솔직히 그런 거 마음에 안 드는데 언니가 만약에 다른 사람 좋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랑 다른 짓거리하고 나한테 다시 오고 그러면 미쳐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언니가 나 사랑한다고 하면 언니 손안 넣을래 아! 왜 때려? 아 그런 일 있으면 당연히 언니를 버리라는 게 말이 돼? 다른 사람 같았으면 욕하고 때리고 때리는 건 못하겠지만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돕겠지 하지만 언닌걸 그만큼 내가 사랑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. 내가 너무 아파도 이해하지 어떡해. 내가 많이 사랑하는데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. 언니가 범죄를 저지르면 내가 자조시키고 그 뭐라고 하지? 범죄자들한테 사식 넣어준다고 하지? 그거 넣어주면서 면회 가면서 언니 옆에 지킬 거야 나올 때까지 나오면 내가 두부도 사줄게 다시는 나쁜 짓 못하게 <웃음> 이제 믿음이 좀 가요?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요? 바보 같은 언니 아! <웃음> 취소 취소 이쁜 언니 내가 사랑하는 언니 아야, 내가 또다. 덕...